대구 동구 번화을 혁신도시 쪽에 육상선수촌 1단지가 최고가가 21년 12월에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대부분 2억대에서 가격이 높아 봐야 3억 초반 평균 2억대 거래가 되었죠. 주변에 거품 물고 제가 사라고 했던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지인들까지도 무조건 사놓으면 오른다고 얘기했던 아파트였죠. 반야울 혁신도시 때 어마어마하게 거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히 반야울 혁신도시에 애착은 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7억 8천, 7억 6억대만 돼도 무조건 저는 팔았겠습니다. 와 이분들 떼돈 벌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 아파트 실거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 내용과 가격대를 보면 방금 육상선수촌 단지를 얘기 드렸지만 11년에 4억이었던 아파트가 실제는 한 7억 정도, 사실 두배까지는 뛰지 않았습니다. 21년 3월에 달 12억 7천, 12억 7천에 취소가 한번 되고 12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억 7천 거래가 됐다고 해서 12억 7천 거래되는 아파트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56평을 보게 되면 기존에 마찬가지 대부분 뭐 3억대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인데,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한 6억, 5억대, 6억대까지는 무난하게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뭐 21년 2월, 4월에 7억 거래가 되었지만은 이런 아파트 거래 내용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60평의 아파트 거래 내용과는 사실 좀무관화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거래가 되었냐 안되느냐가 중요하죠. 어쩌다가 거래 그래 한번 되었는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은 자전거래라 해서 일부러 가격을 띄워서 뭐 아파트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4억대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구 동구에뭐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할 정도면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가 18억에 거래가 되었고 이시아폴리스가 14억 육상선순존이 12억 7천 물론 평수는 60평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대장아파트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두산이부도 마찬가지 큰 평수가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전의 통계를 가지고 저한테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면 큰 평수를 사겠다. 큰 평수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제가 골라잡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런 브로커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걸 또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다시 이런 시기가 온다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왜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격을 올렸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가 너무 공급이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이런 아파트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6억에서 갑자기 12억, 12억에서 갑자기 18억. 뭐하면 또 라는 그런 투자죠. 그냥 내가 여유가 돼서 산다면 관계가 없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평행수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최고가가 7억을 9억을 9억 5천 찍었지만 은 5억에서 6억 7억으로 올라갔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4억에서부터 5억 6억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7평 마찬가지 5억에서부터 7억까지 올라갔고 43평 마찬가지 2억에서부터 6억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40평 마찬가지 4억대에서 다시 7억으로 그전자에는 뭐 당연히 2억대였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공격적인 투자는 투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는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있었느냐 쉽게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쉽게 팔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은 2억대 아파트를 평생 산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랐다면 은 모든 동향과 분위기를 살펴야 되겠지만 은저었으면 바로 팔죠. 아파트 하나 사놨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팔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게또 투자의 기본이고 평생 사실같으면 아파트가 오르든 내리든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늦은 후에는 병만 생깁니다. 차라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구도 마찬가지 거래량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구나 남구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편이죠. 뭐 10월 달도 크게 거래량은 많은 없었고 11월을 보게 되면 은뭐 경남타운 같은 경우도 실제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지만 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뭐 급하게 건매물 팔고 꾸준히 상승하다가 건매물 팔고 건매물 팔고 다시 3억 4천에 거래가 되다가 다시 2억 9천까지 내려왔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웃음> 호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은 하락하는 추세였죠 그렇다 가 갑자기 급상승 했습니다 20년에 21년에 급상승을 하고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다가 다시 4억 천까지 거래가 내려왔고요 동대구 아이워시 같은 경우도 실제 32평 5,900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전자의 거래들은 기본적으로 6억대 거래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시아폴리스 마찬가지 거래량이 꾸준히 어느 정도 좀 있었다가 최고가는 4억 8천, 지금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4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기준이고 현재 최근 거래는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혁신도시 사안 이담 같은 경우는 뭐 3억 6천 30평의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34평이죠 3 4평에 3억 3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는 3억 8천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거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밑에를 확인을 해보시면 3억 5천 3억 2천 5백 3억 6천 뭐, 크게 하락이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뭐, 급작스럽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기회는,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동서, 이한 센터를 D 같은 경우도 7억 9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8억에서 최고가를 찍고 7억 9천. 그리고 큰 거래는 없었습니다. 네, 각산동, 산이다 아, 이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신천동. 질라멘션 같은 경우도 큰 거래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확 뛰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거래량에 포함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7평에 2억 6천, 그리고 현재 나오는 평수는 21평에 뭐 기존에는 얼마였노 1억 1천, 뭐 9,900, 그리고 2억 4천으로 갑자기 거래가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자전거래는 아닐 수 있다고 보지만은 20년 6월에 거래된 이후에 거래량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암동 마찬가지, 건영 캐스빌, 꾸준하게 거래가 있었죠. 밑에 보시다시피 3억 1000, 3억 2000, 83타입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되었는 것은 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2억 8천에 거래가 되고 더 이상의 큰 거래는 없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동호동 31평, 31평 동일한 겁니다. 2억 9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뭐 2억 8천, 기존에 1억 5천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최고가 2억 8천을 찍었다가 다시 2억 9천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뭐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도 향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실제 크게 많이 근자에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금액이 올랐다는 것이 거래량으로 볼수 있는 자 거래 금액으로 볼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통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 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천동 청아람 같은 경우도 최고가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억 6천까지 올라갔다가 4억 7천 갔다가 지금 다시 4억 4천으로 3일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효목동 진로 이스타 같은 경우도 23평 2억 3천 5 0의 거래가 되었었죠 서른 데 31평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은 3억 5천까지,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21년 6월에 3억 6천 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통창가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2억 2천 5백, 그 다음에 동아해오름 1억 8천, 꾸준히 올랐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동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태용아나스 르네상스 거래 내용은 크게 없었으면 은2 4평인 3억 3천, 네, 3억 3천 거래가 되고 다시 뭐 한두 개씩 금액대가 오르고 있다. 여기는 또 33평 기준입니다. 여기는 24평 기준이고 항상 여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대구 반도 유부라 같은 경우는 3억 8천 거래가 되었는데 뭐 최고가는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33평과 33평 기준입니다. 최고가 6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3억 9천, 뭐 4억 천, 3억 9천까지 하락이 되었다. 그리고 동대구 해머로 스케 웨스트 같은 경우 2 9분 기준에 4억6 7 0 29평 기준 똑같이 동일하죠. 최고가 5억 천까지 거래가 찍었다가 쭉쭉 내려와서 4억 4천, 그리고 다시 약간 올랐던 금액액으로 그 4억 6,740에 거래를 되었습니다. 생각외로 동구는 3, 4억 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뭐 우방 백자 같은 경우 1억 9천 거래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뭐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선자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가격에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5억 3천까지 최고가를 찍고 지금 다시 4억 6천으로 내려오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도 유보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밑에 거를 확인하시면 되죠. 팔사 타입에 3억 8천, 4억 3천, 다시 3억 7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추세지만은 계속해서 뭐 어느정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보통 아파트 가격을 보면 하락에서 상승해서 상승해서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갔다 를 반복하는 것은 어느정도 약간의 개입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시아 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35,000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후가 34평 기준에 해서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올랐다 내리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내려가는 추세로 3억 3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동대구 우방 같은 경우도 큰 거래량은 없고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후가는 5억 8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두 건이 올라가고 있다. 상노, 아이투빌, 마찬가지 이억 5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죠. 최고가 2억 8천, 무난하게 거래량이 많았고, 금액도 무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은또 금매로 해서 2억 2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동배우 같은 경우도 24평 3억 천 기준이죠. 보면 은 최고가,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만 5억 8천 6억, 6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다시 사억 천. 뭐 이한동대구 우리가 1군 아파트, 1군 아파트 뭐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저한테 미분양 아파트도 1군 아파트, 2군 아파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때는 1군이다, 2군이다 이런 아파트 개념이 없이 무조건 아파트 투기를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는데 지금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왕 구입하는 거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1군 아파트를 선호를 한다. 그리고 상권이 좋은 위치에 선호를 한다. 무조건 또 수송구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몇병묻들 계시던데 이왕이면 수승구가 낫겠지만 그런 기회가 수승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기회가 될때 잡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서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뭐 아이투빌 이런 같은 경우도 보면 최고가가 뭐 2억 8천 꾸준히 2억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마찬가지 2억대 대부분은 꾸준히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고가 3억 6천을 찍었지만 은 다시 2억 9천에 내려왔고요 마찬가지 이런 아파트도 1억대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내려도 또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다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3 8천 4 3천 3 7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프 33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2천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처럼 확인이 되는 것처럼 현재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추세라는 건 그래프를 봐서 확인이 되고요. 센터를 자에는 큰 거래가 없었고 22년 11월에 5억 7천을 거래했고요. 가를그전자의 많은 거래는 아예 이루어지지 가 않았습니다. 신서그린빌 같은 경우도 1억 6천 구준이 거래가 되었는 건 얘기 드렸고 봉무동이샤폴리스 마찬가지 에게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샤폴리스 같은 경우 33평 4억이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4억 9천 그리고 최하는 3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33평 기준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33평 기준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15일 거래가 되었는 게 중복해서 나오는 것이고 디샤폴리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2억 14평 기준에 3억 3천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4억 9천, 거의 5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였는데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 더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추세에 뭐 5억 9천, 그리고 괴전동 뭐큰 거래가 없었죠. 뭐 최고가로할 것도 없었고, 뭐 최하위 거래된 것도 뭐 크게 없었다. 엘 뭐 ULCT 뭐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LH네요. LH 거다 보니까 최고가는 그래도 2억 9천, 뭐 최하위는 또 그래도 뭐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2억 2천까지 또 거래가 되었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은 1억대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았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은 좀 많았다. 그리고 4억대 마찬가지 거래량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은또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뭐 올리브 파크뷰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상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죠 보통 1군, 2군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다, 무조건 올랐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올랐죠, 8억대 올라왔습니다 급작스럽게 떨어집니다, 6억대, 거의 2억 하락했는 것처럼 현재 거래는 2022년 8월 6억대, 6억대, 6억대 계속해서 거래가 일부 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한동대구 마찬가지 아까 동일하게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거고 동촌 태왕역 은혜상스 같은 경우도 24평에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가격대가 4억 6천에서 34평 기준입니다. 이뭐 마지막 거래량이 21년 7월이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었근데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외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뭐 일단 그래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심 화성 파크 타운 뭐 마찬가지 <웃음> 22년 10월 그리고 21평 기준으로 24평 24까지 억 2억 4천까지 거래가 올랐다가 2억 역천 다시 거래가 떨어졌는데 워낙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10억 20억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2억을 20, 20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신기몰아 15평, 뭐그 꾸준히 거래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역을 혁신도시에 4, 5천짜리, 5, 6천짜리 빌라들처럼 생긴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는 올랐는데 올랐으면 흑이야, 이게 올라도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굳이 또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생 사시면 될것 같고. 개전동에 어, 마찬가지 하늘채 같은 경우도 34평에 4억천 뭐 최고가는 5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다시 가격에서 가격은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꾸준히 계속해서 6억에서 내리고 4억까지 내렸다 그리고 신서 화성 파건도 마찬가지 아까 거래량 그 다음에 동대구 센터리자이 시티자이 시티자이 뭐 같은 경우 8 4 타입에 5억 7천 큰 거래가 없었고요 신천자이 34평에 사억 거래가 되었는데 올라갔다가 오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24평 1억 9천 그리고 뭐해모로케서 마찬가지로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앙일하게 다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신기 모란 3차 1억 3천 사억대 아파트가 지금 최고가 8억까지 찍었습니다. 드샵, 디어엘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났노 그렇게 하다가 가격대는 다시 지금 하락했는데 6억까지 뭐 많이는 안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6억 390, 뭐 6억 2천, 6억 2 40. 그렇다면 시세는 지금 현재 6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고가를 찍는 것은 의미가 없죠. 8억 천. 찾는 사람이 잘못 샀을 수도 있고 뭐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어느 정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잘 모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오래 했던 뭐 짧게 했던 경험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뭐 헤모로 스케어 마찬가지 그랬고 이안 동대구 마찬가지 나오는 거였고 동대구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유국 이전에뭐 내려갔다 아까 저희 거래가 계속 되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810 보성 2단지 2억 3천, 최고가 2억 6천 찍었지만 기존에는 1억 2천이었습니다. 두배 뛰기는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안심 뉴타운의 시티 프라디움 32편 기존에 4억 720 거래가 되었는데 뭐그전자에 뭐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쭉뭐 예전처럼 가격이 올랐다가 뭐 거래가 한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아파트나 주택 그리고 땅 가격은 제가 초장에 들어갔을 때 평당 가격이 120, 130에 건축하는 업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200에서 250, 300까지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원룸을 짓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무조건 가격이 띕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저번에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 택지지역이나 혁신도시다 아니면 뭐 서대구 뭐 역세권의 뭐 공항이전 아니면 은 새로운 신사역이 생긴다면 은 갑작스럽게 가격이 뛰었다가 그게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게까지는 어느 정도 평준화됩니다. 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사이에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가격 뛰었을 때에 어느 정도 마진을 먹고 다시 빠지고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대부분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투자 투기 어떤 방법도 적어도 한세 차례 정도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를 좀 잘해야 됩니다. 오늘 동구까지 대부분 아파트 거래량을 봤는데 아, 그렇죠. 달성군을 좀 얘기해달라 하는데 마지막 달성군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풍국가산업단지 마찬가지 거기에서도 실제 농지 대토를 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보면 농지가 15만원, 20만원, 생산녹지 뭐 22만원, 17만원, 18만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확인하여 다 보니까 한 40만원 5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투자 투기는 잘 사고 잘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느정도 지식은 항상 공부에서부터 시작하거나 현장 답사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다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부터 좀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